양방향 음성경보기가 출입문을 지킵니다. 초간편 양방향 센서 스피커 가정사무실 주택 현관문 사업장 사무실 공장 출입구에 양방향 음성경보기를 간편하게 설치하여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스마트사운드 V1 07 센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어서오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라는 멘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입구에 손님이 오면 멘트가 나옵니다. 출입구에 손님이 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. 더 많은 내용은 네이버 유튜브에서 관광카메라를 검색하세요. www.1800-1184.com